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오늘은 1991년에 태어나신 신민년생 양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2년 이민년 주요 문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세력 책자는 넣어두고 자늘 그렇듯이 부정적인 의견을 영상에 담는 의도는 아니고요. 미리 알고 대비하자라는 취지로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만든 영상이므로 여러분들의 계획에 작게나마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고 주역점을 던지겠습니다. 자 이제 점사가 나왔고요. 검정색을 저는 위로 둡니다. 붉은색을 아래로 두고 땅, 불, 두 번째,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땅은 그대로 남고요. 이제 밑에 나온 불이 두 번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하늘로 변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종이를 가져와서 자 땅지, 땅을 주역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불, 불은 태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변해서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땅은 그대로 오고요. 불은 이렇게 하늘로 변했습니다. 자, 불화, 하늘 천 자, 그래서 이첫 번째 상반기 괴는 지화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상반기 운으로서 잠시 운의 소강상태가 확인이 되고요. 이제 하반기 운으로 바뀌었잖아요. 지천태라고 하는 조화롭고 제자리에 있는 괴의 모양. 자 우선은 이 지화명의에서 지천태로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음,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우리 양띠분들은 특히 경제활동, 또 사업운, 그러니까 뭐 재물은 포함해서 사업하는 거 말고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 분들, 세 가지 상황.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시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올해는 욕심이 없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편안하십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해고요. 어, 가지고 있는 것을 가, 이제 유지하시는 해고요. 음, 다른 좀더큰 것들, 여기서 이 확장하시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거 문제없고 사건 사고 없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무조건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이사 가시는 거 이직 가시는 거이사에는 당연히 부동산 문제니까 매매 그리고 문서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문서원들은요 내가 누군가한테 나의 주거지나 상가를 파는 입장이 되는 상황. 장사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이중에서. 근데 이제 사소한 그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가 있죠. 매매운에 있어서 2022년도가 그다지 유리한 애는 아니에요. 서로 이 부분에서 감정 싸움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다툼. 이거는 매매운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투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성사가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동은 특히 이사, 이 이사 쪽 거주지 이동하시는 거 상가 바, 이제 바꿔서 내가 가시는 거 미루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 해나 아니면 아예 몇년 정도 더 지켜보시다가 하시던가 어, 미루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 이직 관련해서도 조금 더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승진 시험, 또 전혀 다른 직종으로 취직을 아예 이제 다른 곳으로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장기간의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경우, 인생이 걸려있는 본인의 포지션에 맞춰서 응시를 하시게 되면은, 고만고만한데, 내 포지션에서 고만고만한 곳은 승진도 뭐한 단계 정도 괜찮고 취직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이 아닌 이상은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계에서는 합격원이 높아요. 거의 여기에 해당되실 거예요. 거의 일반적인 시험들, 일반적인 승진들 합격은 높습니다. 괜찮습니다. 음, 너무 어두당다 않은 것을 바라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격 운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이직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 이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결혼을 이제 해서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 부부 또 이제 새로운 짝을 찾고 계신 분들 연인 결혼 운요 운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띠별로. 완전히 새롭게 만나시는 분들 이 결혼은요 조금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하시던지 신중하는 얘기는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결혼을 하시기에는 좋은 애는 아니에요 이미 결정이 되셔서 예식장이나 다 잡아놓으셨다면 추진을 하시되 아직 이제 미확정이다 그러면 이제 보류를 조금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음, 가벼운 관계인 경우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항상 진실되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예.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권하지도 말고 또 그런 상황이시라면 부분도 믿음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 또 송사 이거는요 내가 이기려고 맞대응하시기보다는요 맞소송이나 맞대응하시기보다는 먼저 화해를 하시거나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내가 먼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소송 송사 걸어봤자 내가 어떤 당한 일이 있어서 뭔가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덤벼들었다가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올해 이제 호랑이 해에 건강이 이제 많이 다운돼요 이게 띠별로. 그래서 이 건강 부분도 조금 지켜보셔야 되시고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럼 이제 여행, 또좀 쉬고 싶어요, 일을. 이런 부분들은 장기간 혹은 장거리, 멀리 떠나시는 거, 기간이 아주 길게 쉬시는 거, 불리합니다.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열심히 하던 거 일을 하시는 것이 좋고, 쉬고 계신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수에 맞춰서 어쨌든 간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이고 멈추어 있으면은 오히려 더 운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역을 기초로 한 12장의 12달을 볼수 있는 타로 카드로 이제 넘어갈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12단 흐름도 같이 봐 주십시오 자 이제 12장의 타로 카드를 섞어 보겠습니다 사조 명리로 풀건 아니라서 1월부터 양력 기준으로 총 12장을 뽑겠습니다. 자, 이제 다 뽑았고요. 자, 카메라에 잘 보이게 뒤집겠습니다. 앞에 크게 뭐 나쁘거나 크게 조심해야 될 것들은 없었는데 그래도 12달이 한결같이 똑같진 않을 거라서 이렇게 다 뽑았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 2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달입니다. 양력 1월달은 아직까지는 사람에게 띠가 바뀌지 않은 달이죠. 지화명이라고 하는 괘가났습니다 우리 양띠분들은 이 1월달에 어떤 상황이 되실 거냐면 어, 풍족하진 않아요. 여유가 있지도 않고 어, 좀 불안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손해가 될것 같고 뭔가 해주게 될 경우 시간을 뺏긴다거나 또그 사람과의 그 만남 자체가 그다지 이득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신리를 많이 따지게 될것 같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심을 많이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의심이 많은 만큼 본인이 준비하시는 것을 다른 주변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다거나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진행을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뭔가를 준비하시는 1월달이 될것 같은데 이게 초조하고 여유롭고 불안정한 심리가 많이 보여요. 어... 그래서 1월달은 조용히 가실 것 같고요. 이제 2월달 보겠습니다. 2월달은 명리적으로는 새해가 정말 시작이 되죠. 사람에게. 그래서 띠가 바뀌는 달입니다. 입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괴는 화산녀라고 하는 괴예요. 윗괴는 태양이고 아랫괴는 잠시 운이. 어 올라오지 못하고 머무른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간다는 의미가 돼요 잠깐 이제 방황 하시는 달이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결국은 원위치에 오시게,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하신다거나 이사를 가신다거나 어떤 업종 자체를 변경 하신다거나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갑자기 다닥 바꾸신다거나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버리시는 것으로는 이번 달에 적절치 못한 때입니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 소모가 보이고 나가는 돈도 많, 많을 수가 있고 어, 되도록면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시는 것이 현명한 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예스라고 하는데 단른 사람들 모두 노우 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뜻이 좀 어긋날 수가 있고 그만큼 천천히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에 알고 계시던 사람또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 잠시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유리합니다 이제 경칩이 들어오는 3월달 보겠습니다 양력이고요 뇌산 속과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뇌는 천둥번개라는 뜻이고 산은 잠시 또 머무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3월달에는 진짜 완연한 봄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음, 그런데 자잘한 것들, 어,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은 순조롭고 아쉬움이 없어요. 하지만 크게 이동하신다거나 어떤 큰 프로젝트를 또큰 어떤 매출권을 올리시기에는 많은 부딪힘 힘듦이 있습니다. 내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뜻이에요. 3월달에 내 기대치가 너무 높고 어, 아무리 잘해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쌓일 수가 있어요. 또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생각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뭔가 이제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4월달 보겠습니다 4월은 첫 번째 고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윗께는 이제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고 아래께는 올라가지 못하고 잠깐 머무르는 산이 나왔거든요. 이 괴의 이름은 수상권이라고 합니다. 양력 4월달은 일은 일대로, 또 여유는 또 없는 상황이라서 하나를 해결했더니 또 대인관계에서 자잘한 어려움들이 터질 수가 있는 한 달이 돼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수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자꾸 생길 수 있거든요. 이번 달 넘기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아마 초조함에서 1월 달부터 이어져 온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서두르시거나 뭔가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다가 의욕이 넘쳐서 그래서 실수를 하신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그 손해라고 하는 것이 기회를 잃는 식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조심스럽게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펼치시는 것이 4월 달에 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무모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나 혼자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해보려고 하시다가 차라리 조언을 구하시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 손해가 없고 평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음, 건강 부분은 크게 마음 쓰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행사가 많은 5월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월에는 우선 이게는 아주 좋은 괴예요왜냐면 이제 풍산점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거든요. 풍이라는 것은 발전하는 바람이 불어 올라가는 부분이고. 산이라는 것은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이괴 의미대로 의 드디어 페이스 조절이 가능한 거죠 이월달에 꾸준하게 쌓아오셨던 부분들 이제 드디어 빛을 봅니다 그리고 의식주도 아주 여유롭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인기가 높아지는 달이에요 원하시는 인재를 구하시는 사업가라면 이번 달에 좋은 인연을 만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연인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어나 이런 사람 꼭 만나게 주세요 라고 배우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좋은 반려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상황에 계신 분들 5월달 아주 좋습니다 5월달에 마음 맞는 사람 나의 이상형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상이 가까운 사람들 근데 건강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자잘하게 준비해 오셨던 것을 크게 보상을 받는 달이에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5월달 적기입니다 좋습니다 올이 2022년도 중에서 5월달 괜찮아요 그럼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 6월달 보겠습니다 이 개는 지택님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윗개가 땅이고 아랫개가 이제 기쁨을 뜻하는 호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달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이고요. 주변에서 변수가 많거든요. 이 6월달에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뭔가 좀 변수가 많아요. 변화가 많은데, 새로운 일을 드디어 시작하시면 돼요. 6월달에. 근데 이제 막 버리시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신중하게. 부드럽게. 주변상, 주변 그 변수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변수에 하나하나 맞춰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이 연초에는 굉장히 여유가 없었는데 단람도다 나랑 뜻이 안 맞고 나는 이제 비밀스럽게 감추고 시작을 하셨다면 6월달에 이제 드러내셔도 됩니다. 주변에 공표를 하셔 드시고 어 그동안 숨어 지내셨던 분들은 6월달에 이제 땅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시게 될 것이고 그만큼 더 풍족해지기 때문에 어, 그동안 사지 못했던 물건을 사신다거나 가고 싶었던 것을 가셨다 가시게 된다거나. 그리고, 일단 사람들에 대한 시각도 바뀌게 될 거예요, 6월 달에는. 계속 움츠러 있고 의심이 많았다면, 6월 달에는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7월 달도 볼게요. 7월 달은 하반기에 첫 번째 달이고요. 이, 이거는 이제 더 좋아요. 왜냐면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 환을, 발음을 가끔씩 막 잘못할 때 있는데, 이거 환 맞고 풍수환은 풀린다, 녹아내린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라오고 수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인데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7월달 이렇게 휴가가 딱 들어오는 여름의 한철에 드디어 풀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운쪽으로는 잠깐 이제 머뭇머뭇하는 거죠. 내가 급하게 나갈 일도 없겠지만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순리대로 슉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계셔도 되게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 들어오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그러면, 연초의 상황을 뒤집을 만한 여유가 계속 이제, 5, 6, 7 이렇게 펼쳐지죠. 그중에서 7월달 같은 경우는 쉽게 쉽게 이루어져요. 정말 5월달, 6월달에 뭔가 노력을 해야만 그래도 들어왔다 그런다면, 7월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을, 주변에 막 sns라던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게 의외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건강도 나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자 8월 보겠습니다 8월은 명리적으로는 입추가 끼어있기 때문에 가을이 시작이 돼요 자 8월에는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이제 땅 위로 태양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화지지는 좀더 좋아지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조금 더, 거기서 조금 더 좋아지니까 더 좋아지는 거겠죠? 음, 앞으로 이제 전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직, 이때 못 하셨던 분들, 5월달에 못 하셨던 분들은, 8월에, 이제 휴가 탁 다녀오고 나서잖아요. 7월에. 좀 빨리 다녀오시면. 8월에 갈수 있어요. 8월에 원하시는 직장에 면접 보러 가시거나, 또, 어떤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하셔서 다음 단계 준비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사업 준비하시거나 새로운 장사를 준비하셔도 돼요. 조금 한동안 상반기에 소강생태거나 쉬셨다가 이제 정리하시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은 8월에도 제2의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8월에 시작하시게 되는 거는 기대한 것만큼 처음부터 확 이렇게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요. 천천히. 그래서 아주 보잘것 없는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나와서 사업가로 독립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8월달에 어, 좀 보잘것 없고 초라할 수 있어요 시작이 하지만 점점점점 점점 이윤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8월달에 시작하시는 것이 자 이것도 8월에는 처음은 조금 미약하지만 나쁘지 않은 스타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가을이 깊어집니다 9월 보겠습니다 9월에는 택산함이라고 하는 여성의 에너지와 남성의 에너지가 아주 조화롭게 만난 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은 화합이 돼요. 화해하시게 되고 오해가 풀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분들은 9월에 누명이 벗겨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의 노력이 통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드디어 비로소 이해를 해주고 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를 해줍니다. 나의 뜻을 왜곡했었다면 연초에는, 이 9월에는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심지어 멀리까지 나의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멀리서도 내게 연락을 해오고, 그리고 거래도 아주 먼 곳에서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재주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큰 수입이 들어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짝을 찾는 분들은 상반기 말고도 이 9월에도 기회가 크게 들어와요. 또, 이번 이 9월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직급이 좀 있는 분들,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관리자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잘 돌아보셔야 되고 그 사람이 혹시 어려운 일이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9월에 살펴보셔야 내게 봄이랑처럼 아주 좋은 운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아, 또한 가지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이렇게 모든 것이 조화롭긴 하겠는데, 내 눈을 속이고, 내 귀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9월에 들어와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10월달. 천내무망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달인데요. 이제, 그, 낙엽이 지죠. 낙엽이 지고, 이제 조금씩 추워집니다. 이 무망이 나온 상황이면은, 구름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직 본인의 타이밍이 오지 않은 거죠. 새로운 곳으로 간다거나 또 뭔가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시게 되면은 이 10월 달에는 조금 멈추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 이거 해서 뭐 조심해야 될건 없을까? 아니면 위험하지 않을까? 의심을 한 번도 하셔야 되시고 아무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하나는 하나 놓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적절하게 내가 지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고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걸 살펴보셔야 되시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발견할 수도 있,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이걸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아직 못 찾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장사도 마찬가지. 대응을 하실 때 무조건 매뉴얼대로만 하지 마시고 조금 유동성 있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뭐 완벽하다 하실지라도 허점을 찌를 수 있는 부분도 들어오거든요. 그게 어, 월 상반기보다는 월 하반기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음,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의 개인적인 건강일 수도 있거든요 건강한 줄 알았더니 뭔가 하나 정밀검사에서 나와서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될 수도 있고 무리하시면 안 되는 달 중에 하나예요 12달 중에서 요 10월달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겨울이 들어오는 11월달 보겠습니다 화풍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가 났어요 전반적으로는 사실 좋습니다 전, 전체적으로 12달 흐름을 보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화풍정은 사실 이제 그림하고 다르게 가마솥을 다리를 이제 세 개를 걸어 가지고 불을 피우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새로운 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동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달이 몇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11월달은 정말 진짜로 큰일을 하실 수 있어요 미루 오셨던 일을 드디어 스타트를 할수 있고 또 여유가 있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일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 혼자서만 막 애써서 한다기보다는 이번 달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협력해서 더 좋은 것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시작하셔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 곳 골고루 불을 지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일을 벌이지 마시고 여러 군데 멀티로 크진 않더라도 자잘하게 분산해서 에너지를 쓰셔야 되는 것이 어, 이번 달 운입니다. 초, 중, 하반기 이렇게 나눠 보자면 아무래도 하반기에 더 많은 것들이 내게 보상으로 들어오고요 기회들도 좀더더 더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투빼 나쁜 말씀 드릴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달이죠. 12월 달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반기의 마지막 곱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윗 괘가 양이고 모두 음이잖아요. 이 산지 밖에는 이제 그 뭔가 이제 쌓아왔던 것이 실수로 실현을 해서 무너져서 내가 도피할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돼요. 괴의 그 의미대로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1 2월 달에는 한번 또 멈추고 연말 행사도 있으시기 때문에 잠깐 멈추고 내부적으로 뭔가 놓친 게 없는지 살펴보셔야 하는 상황이고 의외로 신경을 쓰지 못해가지고 뜻밖의 일 때문에 이 명예를 잃는다거나 뜻밖의 일 때문에 손가락질 당한다거나 연예인으로 치자면 악플이 달려서 마음고생하실 수도 있고 또 사과방송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정말 당장 필요 있는 필요한 일이 아닌데 어떤 쓸데없는 일 때문에 내가 카드를 쓴다거나 현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겨요. 괜히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 불법으로 어떤 구조물을 세웠는데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은 돈대로 쓰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또 이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고쳐놔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필요 없는 일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인연 때문에 내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충, 새친구를 사귀거나 새 지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 좋을 수 있는 달이에요. 그냥 오래된 관계, 기존에 알고 계신 관계들 것만 돈독하게 친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제가 떠듬떠듬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미리 보는 운세인 만큼, 음 재밌게 봐주셨으면 더 보람이 될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띠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띠분들 아주 긍정적인 새해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